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우와 안녕하세요, 시영입니다! 오늘은! 저자잔 독도새우 닭새우 먹방! 레츠고! 와, 진짜 싱싱하네요. 얘는 독도새우입니다.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 있어요. 죽어야 되는데 얘는 죽었어요. 와와 진짜 맛있어요. 이때까지 먹었던 새우는 새우가 아닌 것 같아요. 와 진짜 맛있다. 와, 와 알이 들었어요. 대박. 음. 음, 약간 알은 새콤 쌉싸름한 그런 맛이에요. 음,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다. 탱글탱글. 얘는 닭새우라는 건데 되게 모양이 닭볕을 같이 생겼어요. 얘는 죽었어요. 와.. 와 대박이다 독도새우는 식감이 탱글탱글한데 얘는 약간 더 말캉하면서 부드러우면서 <웃음> 어쨌든 둘다 맛있습니다 <웃음> 닭새우, 독도새우 그냥 먹어볼게요 음, 확실히 맛이 달라요 이 닭새우는 약간 비릿하면서 고소함이 느껴지는 느낌이고 이 독도새우는 달콤하면서 짭짤한 느낌입니다. 와, 이렇게 한꺼번에 또. 와, 진짜 맛있다. 와. 와. 닭새우. 음, 최고! 자, 다깎고왔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한 100마리 깠나? 그정도 깐것 같아요. 먹기전에 레몬즙을 뿌려볼게요. 자, 먹어봅시다 예쁘죠? 역시 맛있구만 사라져요 간장 음 짠짠 짠. 둘, 셋, 넷, 다, 여, 여섯 개. 남은 거는 초밥을 만들어 볼